안녕하세요 싱쿡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카페에서 메이크업을 제가 바쁘게 했거든요 너무 출출한거예요 커피만 먹기에는 좀 그렇고 카페에 있는 케이크를 진열되어있는 걸 그냥 다 먹고 싶어요 음, 조용히 해좀속 밖에 없어가지고 여기 그냥 진열되어있는 케이크 3개 다세요어 포장 아니에요 포장 아니고 드시 네네. 물어보니까 안에냉동으로 이제 있는 케이크들이 있는데, 해동해 가지고 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진열된 거는요 원래 안경아 원래 안경뿐인 안경뿐인줄 알아봤는이냐작아봤어 아, 지운다. 지운다. 지운다. 지운다. 지운다. 지운다. 지 찬자지 <목소리도> 먹는 거는 안 느끼해요? 솔직히 느끼하죠? 저찬자대 좋아해요 아, 근데 브이로그 아니야 그냥 먹방이에요 <목소리도> 그냥 먹방이야 알아 <목소리도> 지금 느끼한데 먹지로 는거 같은데 그제 여러분 케이크 두입 먹으면 느끼한 거 인정. 는 아이스 아 역시 부르네요. 이 얼굴 안 찍어 뭐이시 <웃음> 케이크 맛있어 보여서 아, 잘먹는다시3 0만원이다 아, 먹었어 우와 <웃음> 한입도 안 주고 다 먹는 거야? 그러네 <웃음> 빨리 엔딩을 치겠습니 음. 친구를 쓰레기 만드는 친구 <웃음> 영상을 재밌게 보겠다면 좋아요 구독 버 꼭꼭 눌러주시고요 친구들이 먹어봤으면 하는 것들 만들어봤으면 하는 것들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구들 많이 구독해주세요 다음 영상에 만날게요 안녕 <웃음> <웃음>